아쿠 와우 두 번만 에 죽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련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스팀에 있는 새로운 게임 스컬이라는 게임입니다 이제 정식 출신은 아니고 유료이긴 하지만 오리리 리, 리틀본 여여 여, 여기야 너, 너 너는 부사했구나 나나난 더이상 움직일 수가 어, 어 없어 C를 눌러 점프할 수 있어 두번 누르면 2단 점프가 가능해 어, 어서 올라와 그, 그, 큰일이야 마왕님과 의원님들이 인간놈들에게 잡혀가버렸어 인간놈들 마왕선 꼭대기로 따, 따라와 기습해 올 줄이야 나, 나 나랑 다른 스킬레톤들이 녀석들을 조, 조, 쫓고 있어. 나, 나 나는 곧 마력이 다할것 같아. 네 네가 대신 마왕님과 의원님들을 구, 구, 구해줘. 이 이걸 받아. 내 다리뼈야. 엑스를 눌러서 공격할 수 있어. 나, 나, 나한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나봐 꼭 마, 왕님과 의원님들을 구해줘 음, 연속기가 있네요 그래. 두번 X자 2단 점프, 앞으로 슬라이스 아 이것도 두번 되네요 푸들어가기 스컬 그 달리 통해서 용케 무사했군요 제 마력을 봉인할 정도의 철창이라니 칼레온에도 쓸만한 바 혹사가 있나보네요 조금 전에 스켈레톤 경비대가 여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마왕님부터 구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기어코 몇몇 저를 구하려다 역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왕님을 구하려면 앞서간 스켈레톤 경비대만으로는 분명 역부족일 것입니다 제틀 눌러 대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쫓아가시죠 아! 어, 제발이다냥 너는 경비대장이 아니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어, 마영님 무사하셨군요 그렇군 리틀본 네가 구해드린 건가? 인간들과의 전투는 처음이었을 텐데 대단하군 면목 없습니다 저희 스켈레톤 경비대는 전멸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스켈레톤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대체 누가 그랬냐무언가들이냐 아니면 용사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오 우거였습니다 오우가? 걔네가 왜? 애초에 오우가족 의원도칼리온을 잡혀가지 않았냐 뭔가 이상했습니다. 몸에 검은 돌이 박혀있고 정신이 나간... 듯 저희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비열한 인간놈들에게 무슨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흠... 리틀본? 분하지만 난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 내 머리를 가져가거라. 내 머리에 나의 모든 마력을 담아둘테니 함께 싸우다오 동포들을 구해야한다 오오 스킬이 생겼어요? 오오 Fireball 거기 성 앞에 서 있는 건 오우가 아니냐? 이봐, 거기 오우가. 붙잡혀간 동포들은 어디로 간 것이냐? 깨졌죠? 오 표정이 변했어요 색깔도 변하고 경비대장이 말한 오우거가 이 녀석이었냥 그 검은 돌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냥 마력에 익숙한 마족이라도 정신을 놀만 하다냥 뭐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냥 굉장한 호인이죠. 아우 요 영사? 쓸모없는 녀석, 고작 스켈레톤에게 패하다니, 저런 마족 자식들. 그... <웃음> 눈을 떠글녀 스칼. 네? 방금 저를 봤다고요? 무슨 말이죠? 언데드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만 마치 꿈이라도 꾼 것처럼 얘기하시는군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하세요. 지금 우리 마왕성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분명 칼레오는 최근 내란으로 어지러운 상황이었을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기습을 해올 줄은 몰랐군요. 갑작스런 칼레온의 총공격, 이미 은퇴한 초대 차, 용사의 참전, 게다가 정체모를 검은 마석까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칼레온 성에 커다란 운석을 떨어뜨려주고 싶습니다만 지금은 용사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군요.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마왕님의 구출을 부탁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당신처럼 작은 스켈레톤 경비에게 이런 무리한 부탁을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원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지금으로선 어찌할 도리가 없군요 가서 마왕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마족 동포들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왜 갑자기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인지 알아오도록 하세요 이걸 받으세요 타원 마법을 담은 트루마리입니다 여행중 발견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어 도움이 될겁니다 탭키를 눌러 획득한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녀오도록 하세요 말을 거는 기능은 없나봐요? S O A 이게 쿨타임이 다 차면 머리가 다시 돌아오네요. 모험 시작! 으에! 에조의수그 중에 1-1 깊은 숲입니다. 어, 새들이 날아가. 따로 없나? 탭오 어, 마우스를 쓸수 있어요? 점수 아이템 두개쿨두초 쿨타임 6 머리가 본체 3아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머리로 이동을 합니다 파톤터치 뼈를 열고 회전하면 공격합니다 아이템을 줄순 없는건가? 줄순 없는 것 같아요? 푸이. 죽는키는 따로 안 알려줬어요 못 죽는건가? 레벨이 안되는건가? 아하 와 멋있다 머리를 던지고 머리가 날아가는 중간으로 또 이동할 수가 있나요? 그쵸? 죠오 Stop. 시스템인가? 무조건 쳐러봅니다 아, 얘가 뭔가가 있었던가? 인간의 물건은 다부쉬다 보호. 아, 저건 그냥 지형지물인가봐요? 어떻게 할수 없는? 그쵸? F 들어가기 아... P도 얼마 없는데 어 때릴 수 있네요? 를 소환하는 소환처 같은 느낌인데 왜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뭐가 남은 거죠? 저 빨간색이 해치워야 될 애들인가 와 쉬게는 못내못 못 놔두는 모양이다 와 와, 어떻게? 사망 원인. <웃음> 당신은 적의 경험 치가되었습니다 주문을 저가 들어가네요 물리친 적음음엑셀로저 돌아. 기 음. 힘드네 마녀 F 무슨 일이죠 스칼? 나에게 할 말이라도 오 이쁘게 생겼다 과거 칼레온에서는 이렇게까지 마족 혐오가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단지 차별하는 정도였죠 문제가 점점 심해지더니 여러 번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평화주의자인 지금의 마왕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 삶을 노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평화조약을 맺은 지금 갑작스러운 습격이라니 영문을 할수 없군요 특성부여 오와우 골수시 통뼈 영혼 가속 지금 보유 마석이 열7개요 두개골 통뼈 공격력 증가 스킬 쿨다운 스컬.. 스킬 공격력 기본 공격력 기본 공격력이 중요하겠죠? 아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군요 나가기 C 확인 특이해요. 특이해. 다시, 다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계속 이거를 꼬. 아, 레벨이 올라가면. 는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맵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것 같네요 어오 아 저것도 독댐이였어? 어 장군의 머리를 가져갔던거는 또아이 이 자식의 스킬인가 보다 아 그러네요 저 자식 스킬이네 난또왜 죽었나 했어 응? 어, 저기 아까 픽셀 나가 있었죠 어와피 어. 없다 최대한 최대한 많이 해치워서 마석을 많이 얻는게 관건인 게임이네요 제가 봤을 때, 계속 돌아오는, 계속 돌아오고 있죠? 음. 좀 높은 느낌인데. 와. 어우. 네. <목소리도> 아이씨 난이도가 높아요 여러분 아 같이 터졌어 헤드 F 살펴보기 빙어의 습걸죽기 아하 방어의 목적인가 오. 좀 늘어나나봐요. 네 맞아네. 화살을 주웠습니다 화살은 어떻게 쏘는건데요 아직 쓸수 없는건가? 들어가기 아, 제가 나와버리네. 그래도 꽤 할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네요왜와 꼬맥 스켈레톤이다 어떻게 들어왔니? 가끔 여기를 우연히 찾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스켈레톤이 될 줄은 몰랐네 그래도 환영해 여기 온건 처음이지? 이곳은 우리의 선조가 오래전 만들어놓은 막의이 공간이야 지금은 칼리온의 습격으로 인한 피난처를 사용하고 있지 마왕님을 찾고 있다고? 피난처에 머무르고 있는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길 바래 네가 꼭 원하는 발이었으면 좋겠다 난 이만 생선 먹으러 갈게 냥바냥 양바가 뭐예요? 칼련 계급장. 빛바랜 마석 파편. 어둠의 보주 교대시 주변 적들을 결부합니다. 수집가 안녕하세요, 스켈레톤 소년. 깎아달라니요. 수치스럽군요. 가끔 외출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퀄리티의 작물들을 구해오려 노력해요. 현재 바깥은 굉장히 참혹하더군요 마왕성 수복만 기다 포기한다면 더 이상 피해는 없을 텐데 그녀는 무슨 생각일까요? 그녀라. 음, 체력 20을 회복합니다 음 한번밖에 안되네요 이봐 너무 삐쩍 말랐는데 이러다 뼈만 남겠어 <웃음> 농담이 심하시네 예티. 흐, 스켈레톤의 정수는 없는데 어때 생각 있어? 흠. 누워졌어요. 아 누구냐? 누가 스킬 쓰냐? 다 부셔, 부셔버려. 가장 큰 적은 저 아이예요. 장판을 깔기 때문이죠. 아 지형지물은 저 말고도 적도 공격을 하네요. 아 보스인가? 견습용사. 하나, 둘셋 컷까지 해볼까? 하나, 두, 셋, 넷! 용사 등장! 좋아 좋아,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맞아, 저요. 제가 그 용사입니다. 악수를 곤란하지만, 싸인은 가능합니다. 흐흐흐 <웃음> 저대 용사님도 이 정도면 알아주시겠지? 이제 허수아비는 질렸어 뭐야 넌 이게 웬스켈레톤이냐안 그래도 실전 연습용으로 네 녀석들이 필요했는데 잘 되었군. 용사의 모험이라는 전설의 첫 페이지에 실리게 되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후후할수 있다. 나는 피가 없다고 이 새끼야. 아아. 아. 사망 원인이 목을 베어서 죽음을 당했어요. 탐 쿵, 스쿵, 스쿵, 스쿵, 스쿵, 스쿵, 스쿵, 쿵, 쿵 스킬 공격력 음..이거 다 바로 체력이구나 엑스 들어가기 역시 게임에서도 제가 가질 수 없는 그런게 있는가봐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뒤지기 칼레온 신병 정신집중 시치명타 확률이 50% 증가합니다 음. 정신집중이라는 건 뭐야 A를 정신집중으로 할수 있다는 건가? 에 안되는데요 이 정신집중이라는 거를 칫칫칫칫칫칫칫칫 전혀 모르겠어요 으이. 슛. 슛. 슛! 슛! 슛! 그래도 1번보단 나은 것 같아요. 음... 박수 좀 낮긴 하네요. Chut chut chut Ah a 여기였군요. 다가가면 안 된다. 아하. 미놈이야 아. 아 뛰면 안 되는데. 아 뛰면은 가시에 박혀 죽고. 66명 어, 없앴네요. 또 이렇게 리셋이 됩니다. 리셋하는 게임이네요. 음. <웃음> 그래요, 난 보기보다 나이가 매우 많아요. 기부관리? 왜 그런 걸 묻죠? 감니다 단순한 음. 게임이긴 한데 계속 같은 곳을 돌려니까 문이 열리고~~~ <웃음> 귀엽다 거대와.. 아 교대시 강력한 펀치 요정 댓글 기본은 거대한 몸 동박치기 와우 강력하네요 귀엽다 스킨 승핑크스 죽기 아 이렇게 와. 쟤네들이 던진 거는, 폭탄으로 안 닿는가? 역합니다 아직 내가 너무많이 죽어가지고 좋은 캐릭터 준거 아지가또 와버렸네 이봐 너무 비쩍말랐는데 이러다 뼈만 남겠어 <웃음> 진현 좋아 점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잠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머리 바뀌었어. 귀엽다. 못바꾸만못 바꿔지나? 귀엽다 음. Go. <웃음> 오 무슨 쓴가 있어 아! 생겼구나 너무하네 아하 아하 플레이 타임이 되게 짧다 안녕 Uh -huh. Uh -huh. Fireball at them v e r o s Fireball???? 뛰어내 버프를 걸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죠 타우루스, 아큐, 와우. 오, 오, 기술이 엄청난데. 공속 공소, 이속 공속과 이속 골드량 이걸로 갑니다 타고한 선택이었어요 아 죽었다 5분 난 이렇게 오래 한것 같지? 묘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난 오래 한것 같은데 계속 과거 회귀하는 느낌이잖아 과거 회귀하는 느낌이야 아직도 일다시 일이야 너무 끔찍해 응. 버프를 걸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아하. 너무하네. 너무한거 같단 말이죠 스컬도 너무 약해 피어스컬 어, 아까랑 다르네 ice traveling r e l i n 이 없어 돈이 없어 오케이 그랬군요 어때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 이 <목소리도> 초합 용사는 내가 쓰러트린다. 아이스 자벨린. 오, uh -oh. 아, 아, 아, 다뭐 피해? 아, 빛바 다가 볼 수도 없어. 아, 피해놓고 뛰어들어가기 있음. 빠바밤. 뼈들어가기 멍충인가 Yang k e 전사를 깨야하는데 스켈레톤 창 주우면 와두 번만에 죽었어 너무하네 두 번만에 죽다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꼭 용사를 쓰러트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이